아 좋네요. 이제 김진희 선생님 이제 좀 요령을 배우셨죠? 요령을 좀 배우셨죠? 이제 회원들을 가르치실 때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이제 아셨죠? 네, 좋습니다. 로잉. 자, 그러면 로잉에 대해서 질문해 보세요. 왜 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유를 만들어야 돼요. 이건 내가 만든 동작이 아니지만 로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로잉을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있는 동작이니까 뭔지를 가르. 로잉이 뭐다라는 걸 가르칠게요. 만약에 내가 조정 선수한테 로잉을 가르치면, 어그 사람들의 좌우 불균형 해소의 목표를 가지고 할수 있고요. 첫째.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동작을 바꾸죠. 이 운동 환경 안에서 동작을 바꾸죠. 둘째, 그 아, 조정이 뭔지 아세요? 네,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양쪽으로 하는 거 있고, 네. 한쪽으로 하는 거 있고, 그죠. 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있는 거 아시죠? 종목이 다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양쪽에 앉아서 한쪽으로 젖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으로 젖는 애는 계속 이렇게 어야 되고 이쪽으로 젖는 애는 계속 이렇게 어야 돼요. 무릎 하나 구, 이렇게 대고 그, 그,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골반이 당연히 한쪽으로 가고 둔부와 둔부의 근육이 당연히 크기가 차이가 나요. 어깨는 당연히. 근데 저 계속 이쪽으로 젖어가지고요 감독님, 저 이쪽으로 접어 안 됩니까? 그럼 너 미쳤어? 그죠? 너 이쪽에서 세잖아, 이 미친놈아. 그래서 네가 라이트 아니야, 라이트. 어? 근데 이 미친놈아, 네가 왼쪽에, 네 미쳤어? 왼손잡이는 왼쪽이죠. 감독님, 저한 번만 이쪽으로 하면 그런 게 어딨어? 장, 너 돌았어? 올라와봐. <웃음> 하는 거죠. 그래 계속 이렇게 한쪽으로 계속 접는 거예요. 훈련도 그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그럼 이 사람들이 필라테스를 배우러 오면 그것도 시키면 안에 훈련 빼고 여보 왔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이거를 가르치겠냐고요. 뭘 가르치겠냐고요. 그 사람 이제 측만증이 당연히 있겠죠. 어, 팔에도 불균형이 당연히 있겠죠. 어, 조, 그런 거할때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 왼쪽에 이걸 맞추는 거. 그다음에 타이밍 맞추는 거. 그래서 앞에 그 무거워 죽겠는데 한명 타가지고 그 얘기해 주잖아요 맞추라고 네 그럴 정도로 균형이 중요해요 <웃음> 그러니까 한쪽으로 젖는 사람은 균형이 중요해가지고 자기 몸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 골반에 불균형이 있을 수 있고 척추가 그뭐 변위가 있을 수 있겠고 어깨근육 숙목근이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필라테스 정도 왔다면 그러 치료는 끝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사는 람 운동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광배근, 삼두근 뭐 이런 거 근섬유가 더 커져야 될 수도 있고 뭐 벌크를 줄여야 될 수도 있고 뭐뭐 마사지하고만 이런 별 별걸 다할수 있잖아요. 염증이 있으면 당연히 뭐 치료를 하겠지만 우리가 하는 거 아니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움직임을 해서 오늘 어제 선생님들이 경험한 것처럼 몸을 아주 살짝 가이드를 해줬더니. 고요하게 편안하게 움직였다 이걸 그 사람한테 주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만약 로잉을 쓴다면 그렇게 쓰겠어요 그러면 움직임 요소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되겠죠 그래서 로잉을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상지편인데 움직임 요소 요소들을 밝힐까요